먼저 어, 올려주신 분 중에 에, 루벤 씨에게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안에서 한인들에 대해서 특히 청, 그 청년들의 고립 비율이 아까 그 표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어, 이런 청년들의 주된 고립 이유 혹은 뭐 인종별로 고립 이유가 좀 다를지 그런 게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고 그리고 그 청년들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들의 청년들의 고립에 대해서 주로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연령별에 따라 좀그 지원 방법이 차별화되고 있는지 미국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거 생각하시는 동안에 어, 시원한 형님께 올라온 질문 하나 어, 말씀드릴게요. 살빙의 어, 발표에 공감하신다고 하시면서 고립 청년이나 니트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이나 자립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탈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여전히 공적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자립이라는 걸 취업하는 상태로 생각하신다.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적정한 고립과 탈고립 사회의 기준점을 뭘로 봐야 될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 루벤 씨의 답변을 먼저 들어 볼까요? 네, 어 땡큐 어게인.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시원한 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발표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돼서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고립 청년의 비율을 그러니까 한인 청년의 고립 비율을 보면은 2020년도의 경우에는 7.4%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인종 그룹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질문을 주셨으면 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희 시원한 영님의 발표와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차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왔었고 또 빈곤과 그리고 또거주지의 분리로 인한 그런 차별도 어, 불평등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역사도 여기 한몫을 하고 있고요. 어 저도 요 쿠바 출신인데요. 많은 쿠바 출신의 이민자들, 특히 20세기에 이민해 오신 그 쿠바 출신 분들이 어, 어,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자산의 규모가 <목소리나> 어 다른 라틴계의 이민자들보다 훨씬 더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점과 그러한 단점들이 이 미국에서 살아오는 그 궤적 내내 어떤 사람들을 따라오고 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런 면모를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고립되었다 단절되었다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하나만의 해결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맞춤형의 어, 해결책.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인들의 니즈를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역사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 어, 다음에 시원한 형님께 드렸던 질문 답변해볼게요. 어, 어. 그러니 고립 청년이 이제 어, 자립한다는 것을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없을 뿐더러 취업을 통해서 또 이제 고립천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퇴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노동 환경이 변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쩔 수 없게 바뀌어야 되는 일인데요. 그럼 노동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청년들이 그런 노동의 범주 밖에서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그런 영역이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청년 허브에서부터 이제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가의 활동이나 공익 활동과의 활동, 뭐 연구자, 문화 기획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통점은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제 노동과 비노동 그런 위계가 엄청나서 노동이 아닌 범주의 일은 그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일로서 여겨지지 않고요. 또 부모님들 세대 기성세대일수록 일을 돈을 버는 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음, 것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뭐 청년세대일수록 일에 대한 자기실현적 욕망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상충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런 다양한 활동에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직업을 얻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또 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이어질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두 분께 질문 하나씩 마저 드리고 답변 주실 때 마지막 어,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루벤 씨에게는 어, 미국의 경우에 그 공공 일자리가 청년의 리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의 질이 뭐 계약직이거나 뭐 혹은 자신의 업무나 경험을 살려서 이후에 사용하기 어려운 커리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서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시원한 형님께는 어, 한국에 있는 여러 고립 청년들 문제로 오래 보고 계셔서 어, 한국에서는 대부분 부모가 어, 좀 억압적이시거나 그런 청년들의 감정에도 그런 영향을 좀 미치셔서 어찌 보면 청년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를 맺거나 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어 것을 관찰하고 계신데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고 어 답변하면서 어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의 상황은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만한 어 공공 부문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원한 형님께서도 이렇게 어 일의 파편화된 그런 네이처 어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동일합니다. 어, 새로운 성공 사례가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법안이 탱, 통과가 되었는데 어, 1억 달러 이상의 그런 자금이 공공일자리 부문에 투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어캘리포니안포 All Youth Job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이 일자리가 의미를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또 이~ 여기에서 받는 보수가 이제 먹고살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죠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십오 불인데 많은 도시에서 십오 불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 어, 고용 어, 교육도 받고 또 매니저가 될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형님. 아, 네. 어, 그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평등해야 하는데 불평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요즘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정신, 개인에 대한 정신 지배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걸 나무 위키에 쳐보면 은 가스라이팅을 주로 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거 알고 있고, 어, 이걸 이제 니트 문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을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부모가 이제 계속 그것을 생애 주기해서 통제하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도 그걸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주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주체적인 삶을 살기 더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요고 그~ 아까 루베님한테 주신 그런 공동 일자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청원하자면 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안적인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술가로 한테, 음,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 파견 지역,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실행되고 있는 권리 생산 노동 같은 게 있는데요. 어, 둘다 이제 사회적으로 노동에서 이제 배제되는 사람들인 이 거고요. 예술가는 이제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이제 사회적인 일과 매칭을 해주는 공적자원이 투입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 저도 그것에 참여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연결될 수 있구나 근데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힘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뭐 사회적으로 생각하기에 많은 일들을 어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의 범주에서 존재하는 것만으고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어 의미를 가져다 줄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르는데요 그렇게 일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산성이라는 거 돈을 벌고 수익을 얻는 것만의 이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와 또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는지 그런 식으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끝 마무리 멘트도 드리자면 어 청년들에게 밑에 당사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게 꼰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 역시도 당사자로서 어,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계속 미래를 위해서 유해되는 삶을 거쳐왔고 또 어느 세대보다 계속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그것이 자기 착취까지 이어졌지만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지만 이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이 <웃음> 니트 문제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시민들의 분행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여러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할 예정이고 요 그런 작업에 함께 동참하시고 따라오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이사회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동료로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